안녕하세요 다이어트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은 아무래도 체중을 계속해서 측정을 하시게 되실 텐데 체중 측정할 때 어떻게 측정하면 좋은지 제가 다이어트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코치로서 좀 어, 체중 감량을 도와드렸던 경험을 토대로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측정하는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측정하실 때 사실은 아침에 측정할 수도 있고 점심을 먹고 측정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운동을 갔다가 측정하실 수도 있고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중요한 건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좀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기분 좋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은 아침 시간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측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래도 체중이 어, 하루 중에 가장 가벼운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측정을 하시는 것보다 일단 기분이 되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체중을 측정하는 습관 들이시면 체중 조절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실제로 저도 친구들이랑 아침마다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체중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해라 혹은 뭐 밥을 조금 먹어라 뭐 이런 코칭이라든지 뭐 조언을 하지 않아도 아침 체중을 꾸준하게 측정을 하게 되면 어제보다 뭐 올라갔는지 떨어졌는지를 보면서 아무래도 긴장하게 되는 부분들이 뭐 체중 감량을 할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측정하는 시간은 몸이 가장 가벼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측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 아침에 측정을 하시되 일단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좋겠죠 자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몸에서 대사가 되고 노폐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화장실 다녀오신 다음에 측정할 수 있게끔 두 번째로는 어,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 측정하시는 거 말씀드릴 거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옷을 똑같이 입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뭐 긴팔이 입었다가, 어떤 날에는 속옷만 뭐 입었다가, 어떤 날에는 정말 반바지만 입었다가, 이렇게 옷을 다르게 입게 되시면 체중 차이가 뭐 크게는 1kg 이상 충분히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시면 뭐 속옷을 항상 입고 측정하신다면 그렇게? 그래서 무조건 뭐다 벗고 측정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체중 측정을 위해서 아예 그 나시 원피스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 잠옷도 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좀 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 잠옷이 없는 경우에는 그날은 체중에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측정할 때만 입을 수 있는 옷을 따로 준비해 놓으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방에 체중계가 있, 있는 경우에는 뭐 가장 가벼운 상태로 입지 않고 측정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옷은 항상 동일하고 같은 무게를 맞춰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관가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체중을 똑같이 측정했는데 갑자기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어떤 경우 있냐면 그 전자체중계 뭐 준비를 하셨을 때 위치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중계의 위치가 좀 다르진 않은지 혹은 그 대칭 자체가 뭐 밸런스가 무너지진 않았는지 항상 그 수평을 좀 측정해 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건전지가 없는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건전지 있는지 체크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중계 고를 때도 좀 고민될 것 같으신데요. 바늘 체중계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소수점 뭐 자리까지 좀 나오는 전자체중계 추천드리고 요즘에는 뭐이 세성분 측정 가능한 그런 어 체중계도 있고 그리고 체성분 측정을 하게 되면은 앱으로 연동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고가의 그런 인바디 측정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하게 되면은 댁에서 사용하시는. 이런 체성분 전자체중계 같은 경우는 오차의 범위가 살짝 크긴 해요 제가 실제로 좀 비교를 했을 때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가능하시면 뭐 저는 추천드리고 싶긴 해요 체성분 체중계를 좀 측정을 드리는데 뭐 하루하루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전반적인 추위, 뭐 체지방이 떨어지고 있는지 골격근 양이 뭐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전체적인 추위만 확인하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체성분 측정하실 때는 아무래도 양말 없이 측정하시는 거 이건 알고 계시죠? 제가 촬영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화면을 보기도 하고 카메라를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선택사항이긴 한데요 체중을 측정하실 때 이제 아침에 측정을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수치를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그리고 저녁까지 체중 감량을 위해서 식사도 조절을 하고 운동도 했다면 정말 빠졌는지 혹은 체중의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스트레스보다는 그냥 그런 지표를 좀 체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주무시기 전에 측정하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 있긴 해요. 근데 만약에 체중 측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면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으니까 그거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체중은 가능하면 아침에 측정하시고 공복 상태에서 화장실 다녀오신 이후에 측정하시되 동일한 옷을 입고 측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제가 오늘은 어 제가 다이어트 일기를 사실은 시작을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도 되게 도움이 될것 같다 생각이 나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본영상이고요 체중 감량 혹은 뭐 전반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때뭐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점 만약에 있으시면 어, 댓글 남겨 주시거나 하면 제가 또 다시 한번 다음 편도 짧게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